안녕하세요 오픈노보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펜을 물고 발성 연습, 발음 연습을 하면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고 또 연습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집에서 지금 공사 중이라 소음이 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 펜을 물고 발음, 발성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 말들이 많습니다 뭐 그거 굳이 할 필요 없다, 혹은 뭐안 좋다, 언제 적 건데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느냐라는 말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에 뭐 전혀 뭐 우리는 뭐 동요될 필요 없고요 펜을 물고 발성 발음 연습하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이제 감각적인 훈련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면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어떤 노동 같은 그런 개념. 되기 때문에 오픈도 보컬에서는 항상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니깐요 이번 시간에도 이 펜을 이용해서 왜 우리가 연습하는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펜을 물고 연습하면 음, 세 가지가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세 가지가 좋은데 어떤 면이 있냐 하면요 펜을 물고 연습하게 되면 첫 번째 공명강 입술부터 성대까지 의 공간이죠 이 공명강의 공명을 증폭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입안의 울림을 증폭하는데 좋은 느낌을 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인데요 자 펜은 이렇게 좀 일자로 된 그런 펜들 있죠 뭐 연필도 괜찮고 뭐 펜도 괜찮고 이렇게 뭐가 중간에 있는 것보다는 일자로 이렇게 된 펜을 치아 너무 뒤쪽 너무 바깥쪽도 아닌 중간 지점에서 살포시 물어줍니다 물어주고 나서 뭐 가볍게 인사말 같은 걸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 뭐 스크립트 같은 걸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뭐 읽고 있는 책이 있으면 그 책으로도 연습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훈련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차이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펜을 물고 있지 않을 때의 입안의 어떤 울림의 느낌과 펜을 물고 있을 때의 입안의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차이를 좀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첫 번째로 입안에 펜을 물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한번 말하기를 해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말하기가 되고요자 이걸 이제 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한게 아닌데 혹시 데시벨이 조금 더 증가한 것들을 좀 표면적으로 느끼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이 1인칭 시점에서는 어 굉장히 울림이 증폭되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이 차이를 한번 구분지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펜을 어 물게 되면 턱의 사용량을 현저하게 줄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쓸데없는 턱의 사용량, 근본적이지 못한 예, 턱의 사용은 오히려 이제 이 후두에, 후두 연골에 어떤 이 힘을 좀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근본적으로 효율적으로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예, 턱의 사용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예, 펜을 물고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또 한번 우리가 뭐 간단한 인사말로 한번 따라해보면 펜을 물기 전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이때와 물고 해보면 안갑습니다안갑습니다안갑습니다자 이게 펜이 이렇게 딱 펜을 물고 나니까 턱이 딱 이렇게 고정되는 것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쓸데없는 턱의 사용량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소위 혀짧은 소리라고 하죠 근데 이게 혀짧은 소리라는 게 사실은 혀가 짧아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혀 밑에 설소대라고 있습니다 설소대 음. 이 설소대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길어서 나오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혀가 짧은 소리가 아니라 혀가 앞으로 나오면서 발생되는 소리입니다 자, 시옷 자, 발음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분들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께서 이제 이 펜을 물고 연습을 하게 되면 이 펜이 물리적으로 혀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좀 막아 주는데 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설골이라고 해서 후두 끝쪽에 있는 연골이 있는데 혀뿌리가 여기에 이제 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과론적으로 설소대가 길어서 혀가 앞으로 나오는 이혀짧은 소리를 물리적으로 혀가 막아 주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혀는 설골, 후두에 위치해 있으니까 혀짧은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즉 뭐죠? 설소대에 의해서 혀가 앞으로 나온다라는 거니까 이제 혀가 위로 올라온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래서 혀가 위로 올라온다라는 것은 뭐다? 후두가 함께 위로 동반해서 올라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후두 하강을 유도해서 이제 혀짧은 소리를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가지 이유에 의해서 펜을 물고 연습하면 상당히 근본적이고 또 효율적인 발성 발음 연습이 될수있고요또 노래를 하시는 분들도 이 연습을 하시면 공명강의 활성화가 유도 되기 때문에 노래 하시는 분들도 꼭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권장 연습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연습하시다가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 오픈도 보컬 네이버 카페 이용하시고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니까 이용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이 펜을 이용해서 연습하는 근본적인 발성 발음 연습 꾸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